어어 신� r <목소리> 아! 이스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 오! 야! 오! 야! What's up? 야 r <목소리가> 나やーくどう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드시> <드시> 야, 림을꼭보 <드시> you <laughs> 어... 야, 나이 제일 아, 나이어었다저도 두꺼워질까? 내리막, 오늘 오른발을 올야첫 번째 다다 오, 됐다느낌 좋아! 야! 아니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기 기 저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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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들어다 와우! 이커걸걸기 나이스! 나이스! 오우! 컴퓨혔다컴퓨다 들어갔다! 나이스! 아이 아, 가자. よいしょ! 박 p Fuck 오, 엄청 넓 아이슈 아이슈 이 Slime, s l i e slime, s 아이스. Yeah. Oh.